아두 방에 죽는 공격이 있다? 나를 돈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나 사실 살수 있어 아주 쉬운 남자지 김혜님 아직 있어요? 보통 저렇게 말해요? 막 사고팔아? 청자를? 청자를 요즘 사고파는구나 아 오늘 편집하는데 흐름 탔는데 딱 방송이네 뭐요? 아 정말 타이밍이 안 좋다니까 진짜 이 사람이라는 게 뭔가 좀 조절을 할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겠어 어떤 흐름이요? 아그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하나의 작업을 하는데 몰두하고 집중할 때가 있잖아요 처음엔 잘안 되다가 뭔가 초집중 아뭐주위 아무것도 안 들리는 상태 그렇죠? 뭘 해도 느낌 딱 좋을 뭐 그런 것도 있고 두방에 죽는 공격이 있다? 노란색 버프 뭐냐고요? 공격력이랑 방어력 증가 심지어 방어력 증가 버프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입니다 아 디레시 안 나온다고요. 괜한 희망 가지지 마세요. 그럴 리 없지. 상실의 <웃음> 전에 어떤가요? 보통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찾아봐도 없으니까 나한테 시키는 것같은데 맞지 않나요? 유튜브에 없으니까 나한테 시키는 건 아니고? 오이 오이 난 비싼 남자라고. 나를 돈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나. 사실 살수 있어. 아주 쉬운 남자지. 사실 여기도 많이 돌아다녀 보긴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러기에는 난 멘탈이 부셔질 것 같아요. 정말 버틸 수가 없습니다. 애초에 지금 회차가 이미 8회차를 넘, 넘겨버려가지고 스치면 죽 죽는 회차이기 때문에 오늘의 아... 희생자 오늘은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로레타의 창끝은 항상 날카로웠지 아재 개가 안해서죽 좋겠는데, 꼭 저렇게 돈 낭비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, 내가 그걸 또 참아줘야 하니까 짜증도 나고. 근데 이분은 대검 자주 쓰시네? 저거 특대검이었나 대검이었나? 나도 쌍수 대검 한번 해볼까? 청자분이 저거 자주 들고 오시더라고요. 뭔가 그 암묵적인 그건가? 암묵적으로 해달라는 건가? 단석 먹으러 갈때좀 긴장되긴 하네. 아, 근데 확실히 후반 지역이 단석을 되게 좋은 걸 많이 주긴 하다. Still fast as fuck, boy. 저거 정문을 이렇게 뚫는 게 정석인가? 항상 저기 뚫을 때마다 느낀 게 원거리가 없으면은 아예 뭘 뚫는 거 아닌가라는 <웃음> 사냥개스텝이나 이런 거 없으면은 이게 정석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몇몇 구간은. 아 저기 우회로가 있긴 있어요? 정문은 확실히 뭐 나도 그렇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다 죽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아 팔려왔구나. <웃음> 요즘 스위치 난민은 저렇게 말씀하시나요? 저렇게 말씀하세요? 김혜님 아직 있어요? 보통 저렇게 말해요? 막 사고파라? 청자를? 청자를 요즘 사고파는구나. 나..날 보고 있는 거 아닌가? 야! 와 저거 씨 가끔 코옵하면 애가 망가지는 거 같아 아니 오늘 주말이라고 다들 아 이거 옷은 왜 벗는 거야? 아니 아무튼 오늘 주말이라고 다들 컨디션이 좋나? 한 번에 다 깨네 어쩔 수 없군 라단 축제를 할 수밖에 저거 거미요? 저거 플랑 아닌가? 구불구불한 건 플랑베르주 근데 구려요 <웃음> <웃음> 아니 써봤는데 좋다고 해야되나 안좋다고 해야되나 <웃음> 적었을 바에는 클모 드는게 더 낫지않아요? 아니면 땅으린기사 대검도 나쁘진 않던데 아 당신 클모 회원인가? 플레어무어 전국협회 회원인가? 난 항상 클모를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나의 부적과도 같지 말을 죽여 이 광기를 멋추려면저 말을 죽여야돼 야 시체가 말을 하네? 항상 이런 rpg 게임 하시는 분들은 남성분들은 항상 큰 무기를 찾아요. 큰 무기면 다센줄 아. 암. 뭐센건 맞는데 음. 특히나 프롬 같은 경우는 치고 빠지는 걸 잘해야 되잖아요. 치고 빠지는 걸 잘해야 되는데 큰 무기를 들어봤자 한번 때리고 나서 한대맞을것 차라리 작은 무기로 한두 대까지 때리고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. 저한테 몇번 물어봐요. 무기 좀 추천 좀 해달라고. 저는 웬만하면 가벼운 무기를 먼저 들라고 합니다. 가벼운 무기를 먼저 한번 시차를 한번 해보라고. 모르고 또 누군가 묘하게 편해 보이지 않나요? 왜 전장에 는 주인공이 왜 여기 있지? 왜내채팅방에 있는 거지? 처음부터 불본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 프롬의 늪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불본을 했었던 추억 때문에 내가 불본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어찌 보면 인생이고 프롬, 프롬이다 프롬이고 내 인생이고 제 얘기를 <웃음> 느껴지십니까? 이건 이제 8회차 떡상이요? 어 다들 그렇게 말씀은 하세요 왜 떡상 못 하고 있냐고 아니, 그냥 제가 운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알고리즘은 운입니다 <웃음> 선생님,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. 뭐야? 저 누가 깨웠어도 아니, 너... 너 전에도 그랬잖아. 세상이 바뀌겠어? 이름만 바꾸세요. 너 일주일 소환 금지. 너 일주일 소환 금지야. 저도 한두 번 해야 되지.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의 이제 시간을 뺏지 말라고. 헛데이즈 하지 말라고. 와, 오늘 손맛 좋네. 오늘 보스 손맛이 좋네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까 일주일 일주일 소환 안 한다는 사람 있어요? 다시 와. 다시 그거. 아. <목소리> 이제 관장님 만나야 돼아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 지끈 거리는데? 어, 뭐야 아어 아. 아혼장가 정말 외롭구만 회원님 피티 받으셔야죠 <웃음> 아이고 힘들다 씨. 또나 혼자 하라고? 아니 이 사람들 진짜. 그렇지. 아실 나실 했어. Hey, what happened? i u s k i Fast as fuck, boy. Still fast as fuck. <laughs> You c h a t try o do a t to e t up, t e y t t e dying To the two, i good t Great job. Boom. 이제 나의 천멸을 했다고! Mighty Boat Mighty Boat